이렇게 좀 오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어, 초보 미용사 분들 좀 당황스럽지 않게 제가 한번 이렇게 자르는 거 한번 보여드렸어요. 안녕. 찬이도 하이 템으 하이팅. 오늘 영상은 또 뒷머리 영상을 갖고 왔는데, 뒷머리가 확실히 잘 잘라야 되니까, 어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머리카락 자체가 곱슬이세요. 곱슬이시고, 머리 자체는 일이 나고 절이 나고, 그리고 약간 밑에는 약간 재비칠도 살짝 있, 있으신 것 같고. 근데 요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이제 숱이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신 분들을 위한 어떻게 머리를 잘라줘야 되는 건지 제가 한번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부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접근하지 마시고, 좀 약간 편하게, 편하게 접근하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에 머리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머리가 듬성듬성 나거나, 곱슬이 있어서 약간 뻗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이 부분들을 어떻게 자르냐면 가이드라인 자체를 먼저 잡아주세요 어떻게 자를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서 위에를 살짝 먼저 접근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고 그리고 그 위로 살짝 한 번만 더 이렇게 들어서 위에 한번 잘라주시고 밑에 머리 잘라주시고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위에 아래 그래서 밑에 머리 위에 머리 자르시고 밑에 머리 잘라주시고 이런 식으로 템포를 가지시는 거예요 위에 아래 위에 아래 이런 식으로 잘라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가지런하게 나게끔 바로 밑에 부분을 살짝 들어서 이런 식으로 들어서 들어서, 들어서 위로 잘라 주시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잘라 주세요 어, 너무 처음부터 하얗게 밑에를 바싹 친다면 되게 어렵게 자를 수 있으니까 위부터 접근을 한번 해 보세요 위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자 보이시죠? 위에서 위에 이렇게 가이드라인 잡은 상태 그대로 자그 다음 옆머리 한번 가볼까요? 자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여기는 숱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머리가 난 분들이 계세요 숱이 이쪽에는 약간 튀어나오셔서 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리하실 때 너무 바싹 쳐버리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살짝 그냥 들어서 이렇게 살짝 들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이 이 빗을 빗을 바닥에 대지 마시고 그냥 바로 위에서 살짝 이렇게 걷어 주세요 걷어낸다는 생각으로 그 다음에 라인을 잡아 주시고 이렇게 잘라 주시면 약간 댄디하고 깔끔하게 숱이 이렇게 좀 튀어나와서 없는 부분도 감춰 줄수 있다 뭐 이런 부분도 그리고 바로 밑에 부분 쳐 주시고 이렇게 쳐 주시고 그 가이드라인 맞춰서 약간 이런 식으로 쳐 주시고 이렇게 밑에서 위로 살짝 이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올려 주시면 약간 그라데이션 생기면서 깔끔해지죠 고난이도의 그 기술이 필요하죠 이렇게 살짝 쳐서 밑에를 완전 바싹 대지 마시고 살짝 들어서 이게 한 90도에서 80도 정도 살짝만 들어서 이렇게 빛을 한 80도 여기 약간 비죠?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고 이렇게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깔끔하게 나오죠 가까이서 보시면 좀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멀리서 보면 이 부분이 약간 좀 이렇게 희끗희끗한데이 부분 같은 경우는 숱이 없는 부분이고 튀어나와 있는 머리 두상 자체에 어떤 뼈가 있어서 이렇게 좀 튀어나오는 부분이에요 아주 깔끔하게 쳤고요 그 다음에 위에 머리 여기는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약간 정리를 위에서 한 번만 살짝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면 이쪽 가이드라인 상고머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왼쪽으로 가볼까요? 그래서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쪽 왼쪽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은 이제 여기가 비지 않았네요. 그 대신 요 밑에가 많이 폈네요 이렇게 듬성듬한 성 머리도 한번 이렇게 정리할 때 같이 그 어느 쪽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머리 스타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밑에랑 맞춰야죠. 이렇게 살짝 정리를 이렇게 해주세요. 들어서 80도 정도 들어가지고 바닥에 너무 대지 마시고 이 부분을 띄워서 이렇게 위에 아래 위 아래 이런 식으로 그 뭐든지 말씀을 드리지만 약간 이렇게 템포가 되게 중요해요. 위. 생각을 하세요 위에 아래 위에 아래 위 아래 이런식으로 쳐주시면 돼요 리듬도 되게 중요하고 예, 이런 부분들을 리듬을 타서 머리를 잘라 주시면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거 연습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자르는 걸 가서 이렇게 이런식으로 연습을 많이 하시면 굉장히 머리가 빨리 잘 나올 거예요 그리고 자르는 거를 계속 연습하셔야 이게 지금 저랑 어느정도 이게 좀 맞게 잘갈 건데, 연습 안 하시고 계속 보면요, 어, 그 부분은 그냥 보기만 하는 거지, 연습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도, 이게 그냥 TV 보면서도 이거 끄고요, 이렇게 연습하세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거 꼭 하세요, 이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어느 순간에 내 손이 가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 주시면 아주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2mm 정도 저는 2mm 인데 1.9mm 이걸로 살살 이렇게 아니면 3mm 로 탭을 껴서 살살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될것 같고 뒷머리가 이런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머리 자르다가 우리 손님 부상하고 이 머리카락 나온거랑 이렇게 좀 오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어, 초보 미용사분들 좀 당황스럽지 않게 제가 한번 이렇게 자르는 거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를 때좀 이렇게 정리해주시고 어, 지금 물론 이 촬영이 끝나고 나서도 분명히 저는 어, 손님이기 때문에 어, 제가 정리해서 를 보낸다는 점이점잘 위에서 잘 봐주시고요. 일단 마무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 이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이나 이런 재비출 같은 거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잘라줄 때 밑에 부분 6mm 밑에서 위로 이렇게 살살 이렇게 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 감고 보면 아주 깔끔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가이드에 한 잡았던 그 부분에 이 밑에 부분까지도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잡아서 살살 올려주시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자르고 보내주시면 예, 우리가 돈을 손님들한테 돈 받는 데 지장 없죠 예, 열심히 연습하십시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번 주도 또 열심히 하셔서 다음 주에 꼭더 보다 나은 초보 미용사 분들이 계세요? 네. 화이팅입니다. 블랙형. 초보 미용사. 화이팅! 너 화이팅 한번 해라. 파이팅너 찬이도 화이팅 한번 해. 화이팅! <웃음> 블랙형.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꾹!